o 어... 리너도 여기 송도수산물 판매장에서 사가도록 하겠습니다 2kg짜리 7만원에 구매하려고 합니다 지 뜨는 집이 또 따로 있어요 어... 이 불에 아 여기 진짜 별미거든요. 자 그렇게 해서 또 미너를 야 지금 가득히 들어가 있습니다. 이 불에 참 기가 막히겠다. 자 이렇게 미너를 불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, 회를 어, 채워왔는데 2kg짜리 하나 또 왔는데 여기 좀꽉 채워집니다. 와. 금액은 7만 원에 사서 회뜨는 비용 어, 6천 원 해가지고 총 비용 7만 6천 원이 들었습니다 맛있게 한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입을 또 시원하게 쏴사쏴 와, 이너 같은 경우는, 이제 화로로 먹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. 왜냐면 하 이게 습성이 금방 죽기 때문에 대부분 선으로 드시거든요. 생선은 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싹 구성을 하게 되면 굉장히 씹는데 이가 몇번안 들어가요. 싹, 싹, 싹 씹으면 입에서 싹 사라지는 느낌. 담백하면서. 아 와... 이쪽이 등살인데. 여러분들 회중에 지금 이 시즌 드셔야 될 버킷리스트 하나를 제가 강력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드셔보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불에 요 불에 기름소금에 싹 찍어서 소주에 자. 나밖에 아, 있는 껍질 부분 거기가 음. 진짜 쫀득해요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딱 드시면서 욕나올 정도로 맛있다고 해가지고 불에를 아... 시부레 예. 아시불레 진짜 맛있다 어...안돼 어, 죄송합니다 나 아, 그새 라이브 시청자가 빠졌어요 개드립 쳤더니 예. 음... 자, 잘 보여드리자면 이 부분, 예. 여기 이 부분이 약간 저 소골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소골 같은 그런 느낌이고, 이 녀석이 좀 이제 쫀수 정도 더 가면서 씹는 게 굉장히 재밌는 식감이 납니다. 아, 아, 회 비싼 민어회를 하, 된장에다 먹는 사치를 아주... 음, 미나는 기름진 생선이 아니기 때문에 회를 즐기실 때 굉장히 담백한 맛이 날 거예요. 쏴쏴쏴! 와! 자꾸 민어를 왜 집어 먹냐. 깨초가 너무 매워요. 야, 예름되니까 층양고추 매운 게확 올라오네. 아, 불에는 자꾸 들어가네요. 특별한 맛이라기 보기보다 민어 불에는 쫄깃한 식감. 자, 사사사, 불의 단장 아, 혹시라도 초장 좋아하시는 분들, 왜 초장이 안 먹냐, 하시는 분들? 자, 자. 음. 아, 사사사. 자 한입 가득 넣는게 다른 음식이었으면 입에서 많이 씹고 있을거예요 민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푸석푸석거리거나 아 씹어서 없어진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나름대로 부드러우면서 차진 식감은 있어요 차진 맛은 있습니다 민어를 찾는 분들이 이매력 때문에 민어를 찾고 계세요 아 쏴쏴쏴아 어우 야 민호가 뱃살이 확실히 좀 특별하네요 자, 요거는 사라지는 맛을 말고 하, 의미하면서 아우, 아름답다. 아, 등살 세 점. 어우, 여기다 소주 한 잔. 아우. 아 자, 지리탕도 한번 끓일 겁니다. 지금 일단 뼈, 머리, 껍질하고 예, 물만 좀 충분히 넣어가지고 일단 끓일 거예요. 자, 중불에 1시간 반 정도 푹 끓여냈는데, 아우, 진합니다. 여기다 무하고 소금 넣고 어, 다진마늘 좀 넣는데요. 그 다음에 이제 먹기 전에 파도 좀 넣고 교회에 맞춰서 청양고추 살짝 넣어주면은 딴건그렇게 많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. 이 민어의 지리는. 아. 아. 어... 곰탕처럼 이렇게 탁. 요게 그냥 생선 뼈만 해가지고 우리는 국물입니다. 와. 마지막 마무리는 이 질의로 하셔야 됩니다. 아. 어 어후... 와와아 와. 와. 와아신한민어이 왕의 생선 참 그래서 이제 왕들께서도 만족하고 드셨던 음식 중 하나니까 엄청난 음식이라는 거잖아요. 지금은 시대가 좋아져서 이 민어를 전국 각지에서 회로 한번 드셔보실 수있다아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어, 제가 준비한 계절에 맞게 드셔야 될 음식 민어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들두 바이바이